새 소리가 예쁘네 여기 써있어 먹이 주지 말라 한테 아니, 그냥 그냥 쁘쁘요. 쁘어버트 그냥 먹이를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여기 원래 뭐가 있나봐. 나랑 트 마스크 하니까 걷는 게 힘들어. 빨리 마스크 없어졌으면 여기 되게 좋다 안드레아스랑 맨날 여기 어. 공원 산책하나봐 와이프랑 그지? 그런가 보지 아니면 빵타러 가든가 <웃음> 아니야 여기 올라가잖아 여기서 어디서 사나? 이렇게, 이렇게 불판에서? 어, 여기 불판이 장난 아니네 집이 되게 좋다 음, 여기 올라오니까 따뜻한데? 여기 올라오니까 따뜻해 말이 온다 말이 소옹이 말도 지나다니고 와맑크다 여기가 아마 승마장 가까워서 그런가 봐. 帮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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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걸어왔는데도 산 꼭대기로 왔네? 응.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시원한가 봐. 제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까지도 딱지 뛰는지 아는 거 아니야? <웃음> 요즘 딱지 뛰느냐고 난리 들도 아니잖아. <웃음> 그거 30km 써 있는 데서 30km 절대 안 넘어. 나는 도대체 과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데서 과속 딱지 뛰고. 그리고 사람을 다듬어, 스위스에서는 항상 그 독일에서 타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100km 그러면은 차가 안 가는 것 같잖아. 아. 갑자기 오솔레미어가 생각이 났는데 도대체 그 노래가 뭘까? 게 치매도 아니고, 왜 이러지? Gloria serena 어, 그 다음에 코리아 비비큐, 라즈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라이터 거기서 고르면 되겠네 프로슈토, 살라미, 마르데리따 프로슈 치즈 그게 뭐야? 아까 치즈, 착수. 치즈 같아 응. 아, 미디엄이네 라지로라지로 아 라즈는 없네? 미겸 시켜 미겸 시켜, 시켜. 음. 그 다음에 파이... 파스... 음, 파스타를 먹을거야? 안 먹을거지? 음. 음. 그거까지만 시켜 음. 이뭐만시키면 되지? 음. 피자만 시켜 끝낸다? 응 음. <웃음> 오른쪽이 불고기 피자고 왼쪽이 뭐지? 맛있어. 이거 한정판이네 7월 10일까지. 과연 맛있을까? 맛있지 않겠어? 응. 한번 먹어보자고. 한번 먹어봐. 어떤 맛이 난다. 너는 어때? 그거 맞자 맛있어? 당신은? 음. 맛있어? 불고기 피자? 맛있어. 왜? 그래? 음. 어, 7월 10일까지 한정인게 좀 안타깝게